그 어렸을 때그 기초생활 수급자였었거든요. 그런데 그런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어렸을 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업에 더 도전하고 좀더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머니 음. 혼자서 이제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음. 네, 그 힘듦을 겪었었죠. 그러면 좀 경제 활동을 일찍 하셨어요? 그렇죠.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 싶은 게 되게 많더라. 근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나이키 가방 뭐 이제 금강제와 신발 되게 많잖아요. 음. 저는 근데 살 수가 없잖아요. 음. 근데 친구들한테 뭔가 내가 못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 해서 고등학교 그 때부터 그냥 안 해봤던 알바가 없던 것 같아요. 음. 네. 음. 그러면 가정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닌데 네. 그, 그래서 그 여쭤보는 거예요. 아. 그때 빗나갈 기회 많았을 때, 있으셨을 텐데. 음. 아, 근데 그냥 정말 그런 생각은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뭐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약간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. 음 어,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지 친구들 항상 제가 설득하고 그랬었거든요. <쏠> <쏠> 네 어, 네네 그때부터 리쿠르트를 했구나. 알겠습니다. 열심히 살아야 돼. 덩치도 되게 크세요. 키도 크고. 와, 살이 조금 쪄. <웃음> 어쨌든 키도 되게 크고. 인물도 있고 그러면 또 친구들 사이에 유혹도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네네. 되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네요. 네네. 어, 아또뭐놀건다노는데아 놓고 놓는데, 네, 어지지 말아야겠다네. 음. 저만의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릴 선. 때 꿈은 뭐였어요? 어 고등학교 때막 알바하면서 음. 돈을 많이 벌었다 아, 어렸을 때 아니면? 꿈이 또, 네. 제가 원래 연극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. 음. 어. 어. 그래서 이제 연극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, 그니까 어. 제가 뭐 하나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에만 파고드는 성격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태어나서 <웃음> 담배도 한번안 펴본 게. 어 내가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목이 생명인데 음. 아 이게 다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. 태어나서 담배도 한번 담배 펴본 적이 없었어. 담배 없었어요. 담배. <웃음> <풀어>. <웃음> 근데 이제 어. 대학교에 연극영화과로 진학을 했는데 오. 이제 군대를 가서 들어가고 나서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휴가를 복귀하는데 남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하잖아. 전역하고 내가 뭘 해야 될까? 음. 이제 대학교를 다시 이제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. 등록금 문제가 첫 번째로 걸리는 거예요. 음. 아, 이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또 어디 가서 빌리고 음.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환해 나가며 내가 전역한다고 한들 과연 이 내가 뭐 평범한 삶을 살수 있을까? 음. 과연 음. 아, 이런 생각. 이 들었던 그런또 연극 배우로서의 거죠. 선배들한테 현실도 그렇죠. 보니까 네. 아. 그래서 이제 삼성은 음. 그 이제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되게 크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제가 봐왔던 환경은 삼성에서. 고졸 공채로 입사를 해서 교대근무를 해야 부자가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전역하는 동안에 아 내가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준비만 했죠. 음.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삼성에 입사를 했었어요. 어 처음에. 진짜? 어 네, 그래요. 고졸 공채로. 아, 네, 고졸 공채지만 그래도 전직원으로 이제 입사했었죠. 를 예. 근데 왜 그만뒀어요? 근데 막상 그 삼성에 그 부품 기대를 안고 예. 입사를 했어요. 왜냐하면 예. 이제 부모님들. 이제 삼성이라고 하면 최고라고 생각최고다아요 아, 우리 아들 삼성 다녀? 네. 네. <웃음> 네.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. 어. 아 드디어 우리 주원이가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리겠다 막 아, 이렇게, 살리겠, 네. 이렇게 세우겠다. 그근데 네. 어.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1년 3개월 만에 제가 제 발로 그만뒀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 연봉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. 음. 근데 이제 삼성에서 기존에 일하고 계신 5년 된 10년 된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같이 다 똑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. 아, 뭔가 음. 그 중소형 아파트 대출 갚는 모습들이 뭔가 그막 중고차로 EF 소나타 이렇게 음. 대출 갚는 모습들이 나도 5년 뒤 10년 뒤에 선배님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음. 내 청춘을 여기에 바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보험업에 네. 아 대단하네요 그렇다고 1년 3개월 만에 네. 그만둔다는 게 그게 음.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 <웃음> 안 좋아하는 게 행복일 수도 있는데 네네. 아 그게 버릴 수 있었다는 거. 이니게또 해봤기 네. 때문에 버릴 수 있게. 아니, 지워 지봤기 때문에. 저는 또 이해해요. 왜냐하면은 그뭐 어떤 걸 표마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음. 강의 때니 이렇게 편합니다. 음. 노숙자가 용기를 내면 그렇게 무서워져요. 아... 왜냐하면 포기할 게 없으니까. 아... 아... 갖고 있는 네, 게 맞아요. 없는 사람들일수록 도전에 두려워. 그러니까 갖고 있는 맞아요. 게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도전하기 두려운 거죠. 맞아요. 음. 어, 원래 개털이면은 뭐 도전도 못뭐 어, 해요. 개털이으니까 저도 개털에 쎄날안 주니 그냥. 아 네. 저 정말 공감하는 게. <웃음> 네. 저는 게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. 예. 내집마련에서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1 년을 다녔잖아요. 근데 돈이 안 모이는 거. 그러니까 내 삶에 오... 변화가 있을 수 없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아... 어차피 난 없었는데. 아 혹시나 저... 그러니까. 삼성을 포기하고 영업을 시작하더라도 실패한들 뭔 상. 상관... 난 어차피 없던 사람인데. 그냥 오... 그런 마음이가 컸던 거같아 아, 그런 게 다르구나. 어. 음. 이 방송 보시는 젊은 분들은 한번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 괜찮아요. 음... 여러분 젊은 분들 이제 시작할 수 있으니까. 2 5 살에 시작해서 지금 3른세살 이렇게 네네네. 된 거니까 이롤 모델 한번 보시고. 아, 또 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보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. 그러다가 어, 이제 방금 음.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을 다녀도 음, 음. 내 삶이 변하지 않겠다는 음.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러니까 어머니랑 이게. 음. 그 이제 사춘기에 아들이 같이 원룸에서 생활한다는 게 불편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. 씻는 음, 그러니까 것도 그렇고 음. 그러니까 그래서 내 방이 있는 게 소원이었었거든요. 아 그러니까 한 번도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. 동생이랑 같이 썼던 조그만 방은 있었지만 음.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공간이 한 번도 있던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내집 마련이 꿈이었었는데 삼성을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죠. 내가 과연 언제쯤 집을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<웃음> 아, 20, 30년 이상 걸리겠는 거예요. 음. 네,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재무 설계사 하게 되면 돈을 천만 원벌수 있대요 그러니까. 데 저는 이게 보험설계사인지 몰랐어요 재무설계사 <웃음> 어 단어가 너무 멋있다 당시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어, 당시에, 당시에. 아,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보험에 대해서 선입견이 안 좋은 줄도 몰랐던 게 그니까 저희 집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왔다, 오셨던 적이 없거든요. 그거 전혀도 못받 몰랐어요. 몰랐죠. 인간이 보험사에 가면 버린데 <웃음> 네. 네. 이제 그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. 그러니까 제가 그냥 확실 아, 교육 받았던 내용 중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. 음. 첫달영업이 음, 그래서 좀잘 됐었지.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사실 많잖아요. 네네. 뭐 그때는 코인이 있었나? 뭐 아, 많잖아요. 뭐돈 벌기 위해서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또 보험업을 선택하셨잖아요. 네네. 어 그러니까 그 보험업이 힘들다는 걸 알았으면 안 했겠죠. 음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저거 아무것도 몰라. 몰랐어. 아니야 또. 젊은 2 5 살의 청년은 네네. 내 방을 이 있는 음. 집을 네네. 갖고 싶어서 네네. 진짜. 소박하지만 중요한 꿈을 갖고 봉업에 들어서셨습니다. 지금은 그 집이 있으십니까? 어, 네, 지금 마련했습니다. 어... 언제쯤 마련했습니까? 서0살 제가 딱그 목표했던 게3른 살에 안조원에게 주는 선물이 딱 집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. 어... 네. 다행히 좋다. 저 집을 마련을 했으면 신축 아파트 아니 근데 또 하나 신축 아파트래 그것도 그 신축 아파트 <웃음> 지금은 또한몇 집밖에 이거 아니야 지 아, 그런 거 아니에요? 천 원에 그 정도 가 아니에요?